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어, 에어비앤비 또 리뷰를 좀해 드릴게요 제가 이틀 동안 있었던 오슬로의 숙소입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들어오시면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애기방인데 저희가 여기서 묵었습니다 뭐 둘이 있기는 괜찮죠 그리고 요번에 운이 좋았던 게 그 가족분들 원래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이가 근데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 전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도 크고, 그다음 거실도 저희만 둘이서 예. 사용하게 됐죠. 주방도 크고. 그리고 바깥에 뭐 베란다도 있었는데 베란다는 딱히 사용은 안 했지만 풍경이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고 호슬로 시내에서는 한 30분 정도 거리 차로. 예. 잘 지나갑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데1박이한 9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한번 볼까. 아, 그 AD 블루라는 거. 오늘 뭐 하러 왔나요? AD 블루 넣으러 왔습니다. 지금. AD 블루가 뭔가? 디젤 요? 차에는 넣어야 되는 거. 그러면 10리터를 넣어야 니까잘 보시면 지금 <웃음> AD 블루가 있습니다 이게. 빙. 어, 끄러지고요. 어. 이거를 말하고 와야 되나? 이거 10리터를 알고 나올 수 있나? 올라가는 거 알고 안돼 가지고 네 어... 뭔가, 뭔가, 뭔가 움직였다 뭔가 움직였다 뭔가 움직였다 어? 뭐지? 아 닫혀있다가 눌리면 열린다 어... 내가 닫았네 어... 안 닫고 갔네 닫지 마세요 어 안나오네요 모르겠어요 가보자, 그러면. 케이 아, okay. 아. then you have to... Um, English not good. I will just show you. Your car? Here? 아. Yeah. Uh, here? Yeah. 여기도 안는데 Ah, here? Yeah. Mm. I think... Uh, 오! 퍼펙트! <웃음> I don't know. 괜아요 okay? 아, 괜찮아요. 퍼펙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리터로 결제를 했다. 아, 10리터로? 어. 10리터로 딱 결제 되더라. 기록으로. 저희는 4 0 0크로네 정도? 이건 이 정도 넣었는데 6 6크로에 10리터? 결제가 100... 69 달러가 됐습니다. 선 결제가. 저희는 지금 오늘 뭉크 미술관에 왔거든요. 지금 저기 앞에 바로 뭉크 미술관이 있습니다. 짠. 뭐 응? 응. 있는 건가? 다섯 시까지. <웃음> 노르웨이하면 뭉크 아니겠습니까? 저희 들어가 볼게요. 티켓 여기서 사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티켓을 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티켓을 샀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다, 문구 미술관 다 보고 나갑니다. 저희다 보고 나왔고요. 들어갈 때 비디오 카메라 못 들고 들어가서 여기서 맡기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못 들고 들어갑니다. 이거 음료수안되이왜안되는거예요 아니 이게 이건줄 알고 가져가신거 같아 저희는 만족합니다. 어땠나요 남편? 너무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야 사물함도 있네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문크 미술관 다 보고 오페라 오슬로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로 갈 겁니다.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면 되거든요.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쌀쌀맞은게 좀 춥네요 점심을 사서 페라하우스에서 먹겠습니다 상점이 다문 거의 다 닫았네요 스포도 다문 닫고 문 연대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빨렸죠? <웃음> 어, <뭐지로? 웃음> 때리고 도망갔어요 진짜 여기, 여기 사람들이 똥물인데 들어간다 이랬던데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저기 위에 사람들 많은 거 보이시나요? 아 사람들이네 저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직 안 올라갔는데 힘들어? 밥을 안 주니까 올라갔다 먹으러 가자 나다, 그지 그렇지, 그지에지아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솔트라는 곳을 갈 겁니다. 아 더럽네. 이게 좀 뒤로 와. 빨리 내려온나 오른쪽으로. 아. 뭔가 돈을 내고 표를 끊고 들어가네. 우와. 아 여기 여기 솔트 마켓 여기 국유럽만 아니었으면 맞제 우리 벌써 먹었을 텐데 너무 비싸서 139면은 18,000원 음 뭐가? 피자 안 조각에 막 피자 한 조각에. 아니다 피자 한 판에 태파 타한 판이면 괜찮은데 비언니 한판 먹고 있긴 한데 네. 여기는 그냥 레스토랑 같은데 고방 보여드렸던 게소프트지고 전체적인 레스토랑인데 뭔가 입장료를 내고 클럽처럼 밴드를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음, 자세히 어떤 건지 조금 좀 찾아봐야겠어요 저희는 여기서 피자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밖에 나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여덟 시까지 하네 어? 밖, 밖에서 먹자 저대한가너어 아, 아, 땡큐 이게 중과 동시에 나와버렸어 언니가 이렇게 해서 2만 0천 4만 0천 그래도 우리 한번 외식하는 비용이네 옷을... 보시나요? 이 이게 165 크로네, 25,000 원입니다. <웃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았을 때. 바람 불고. 그니다 확실히 일요일이어서 상품들이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구경도 할겸 걸어서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까지 가고있습니다 도슬시사라고인가 <목소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뭐? 지나가다 급으로 샀는데 씨, 기름인가? 응. 도넛츠가 응. 뭔데 그표정 내가 생각하는... 아니고 극복인가아이거 아니 아니 아 기름이 아니라 뭔가 달짝지근한 크림 같은 거 하나요 음 뭔가 뭐지? 무슨 맛은? 우유 뭐... 우유를 굉장히 달달하게 우유를 굉장히 우유에 설탕을 많이 넣고 만든 어떤 거라고 도너 아... 아, 맛있습니다 뭐 <웃음> 달달합니다 하나0 2천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두개 4천원 아 우리, 우리 거가? 맞지? 다 응. 왔습니다 촉촉하다 진짜 얼마 돈쓴지배비로 샀는데 <웃음> 이거 맛있다 맞지? 약간... 음, 아... 이 맛이야 <웃음> 한 사람도 한 개입니다 아이고야... 이상